안녕하세요. 이천노부동자입니다 오늘을 소개해드릴 집은 양평읍 시내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양평읍 시내리는 양평읍과 거리가 가까워서 생활 편의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평지에 위치해 있고 향은동남향이로 해도 잘드는 집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역은 오빈역인데 직선거리로 1.7km 정도 되고요. 각종 편의시설이나 초중고등학교는 뭐 차로 5분에서 7분이면 전부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목이 대지인 땅에 지은거라 터도 들어가보면 아늑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기본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도로지분 포함해서 150평이고요. 건평은 44평 2층복 층형으로 되어있고요. 철근 콘크리트조에 특징으로는 지열보일러를 이 집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열보일러는 밀봉을 치우선으로 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오고요. 정화조 없이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사장님이 제가 좀 아시는 분인데 이제 제가 이사장님 이사장님하고 부르시는데 이 고집이 세셔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건축 철학이 있으세요. 그 그래서 뭐 고집 생 게의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사장님 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충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쪽에 외장은 적벽돌로 외장을 했고요. 천장은 지중해풍 기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는 도로집은 포함이라서 150한 130평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디딤석과 콩자갈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작은 전 잔디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가 옆으로는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지라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뭐눈 때문에 뭐 차가 뭐 어쩔까 이런 걱정은 뭐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은 이 집의 내부는 그 미국에서 저기 손주들이 와가지고 내부는 촬영이 불가능해서 제가 3월달에 올린 영상 홈페이지에 물건 번호 검색하시는 거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크진 않지만 마당이 잘 정돈되어 있고요. 이 앞에, 집 앞에 데크는 제가 3월달에 찍을 때이 사장님이 그 친구분이 뭐 오일스텐 좋은 거라 그러면서 같이 칠하는 걸 봤거든요. 그, 뭐 경계나 담장 이런 거는 손수 만드신 거라서 아주 깔끔하고 견고하게 만드셨,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들어오는 진입로는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는데 여기는 이진입로를 사용하는 집이 세 집에서 네집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은 좁지만 그렇게 뭐차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없습니다. 을없 여기는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평지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지금 주차장은 기본 2대 이상 될수 있게끔 널찍하고요집 옆으로 오래된 느트나무가 있어서 아주 운치 있어요. 이 그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뒤쪽도 보강토로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물론 앞쪽도 보강토로 해서 지대가 약간 높게 높게 올라선 집입니다. 그냥 이던 터에 보강토하고 어, 저 성토를 해서 집안을 약간 올려서 지은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3월달에 거의 완공된 집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 주택이고요. 뭐 외관이나 내부 깔끔합니다. 그리고 정어 마당이나 뭐 여러 가지 주변 시설도 거의 신축의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부 실내 공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도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실내 구조는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